2021년 5월, 메리어트의 최상급 브랜드 중 하나인 럭셔리 컬렉션 호텔이 대한민국에 오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킴비서입니다. 2021년 5월, 메리어트의 최상급 브랜드 중 하나인 럭셔리 컬렉션 호텔이 대한민국에 오픈하였습니다. 신세계 조선호텔의 야심작 조선팰리스 럭셔리 컬렉션 호텔입니다. 원래는 2014년쯤 삼성역에 위치한 파른스타워에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첫 럭셔리 컬렉션 호텔을 들여오기로 했었는데요 이 계약이 결국 2015년쯤 파기돼서 대한민국에서 럭셔리 컬렉션을 만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었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조선호텔이 럭셔리 컬렉션의 브랜드를 달고 호텔을 오픈했네요 이 호텔은 원래도 호텔 부지로 이용되었던 곳입니다 2016년까지 메리어트의 브랜드 중 하나인 르네상스 서울호텔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호텔 앞 사거리의 이름은 아직도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나름 테헤란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호텔이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로 출장 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투숙하는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이 호텔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투숙 당시 현 국무총리를 사우나에서 보게 돼서 같은 탕에서 목욕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주변 할아버지들이 국무총리께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이 호텔의 오래된 분위기를 좋아했지만 노후화로 인한 객단가의 하락 모기업인 삼부토건의 경영난으로 인해 결국 이 호텔은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신세계 그룹이 해당 자산의 지분 약 25%를 확보하였고 이곳에 250개의 객실을 갖춘 조선 팰리스 럭셔리 컬렉션 호텔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럼 호텔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다녀온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참고로 저는 포인트 투숙으로 4만 포인트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럼 호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5층 그랜드 리셉션으로 향합니다 25층에 도착하니 직원분이 바로 응대를 도와줍니다 오픈하자마자 응대 관련 악평이 엄청나서 조금 걱정을 했지만 제가 일요일에 체크인을 진행해서 그런지 불편함이 없는 체크인이었습니다 다만 체크인을 완료해야 커피 등의 다과를 이용 가능한 시스템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20분 정도의 길지 않은 대기 시간을 가졌지만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체크인을 한 투숙객들은 체크인을 위해 1시간씩도 대기를 했다는 후기를 봤는데 굳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방의 등급에 따라 조식 기본 제공 유무가 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스나를 적용하였지만 당일까지 승인 안내가 오지 않고 팬딩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스터스 주니어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기본으로 콘스탄스 조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조선 팰리스의 경우 조식 제공 규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룸 타입에 따라 규정이 다른데요 사실 이것도 굳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룸과 마스터룸의 경우 25층 그랜드 리셉션에서 모닝 햄퍼라는 조식 바구니 형식의 세미 조식을 제공합니다 그랜드 마스터스 이상의 룸부터는 24층 콘스탄스 조식 뷔페가 제공됩니다 일반 룸을 예약하더라도 방이 업그레이드 되어 그랜드마스터스 이상의 방을 받게 되면 기본 조식 뷔페 제공이 됩니다. 오픈 전에 플래티늄 등급 이상에게 무료 조식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플래티늄 이상 등급은 웰컴 기프트로 조식 2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웰컴 기프트의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메리어트 1000포인트, 2인 조식, 다크아즈와 초콜릿 등이 섞인 디저트 박스입니다. 전룸 업글로 인해 기본 풀 뷔페인 2인 주식을 제공받게 되어 메리어트 1000포인트를 제공받았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게 되면 25층 그랜드 리셉션에서 무료로 커피 및 다과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 뒤 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4층을 배정받았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을 잠시 구경하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커튼이 열립니다. 바로 우측과 좌측에 문이 있습니다. 둘다 화장실입니다. 좌측 화장실입니다. 바일에도 비누가 하나 있습니다. 스위트룸이지만 거실과 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방은 너무 예쁘네요. 사이드 테이블에 호텔 정보를 안내하는 태블릿이 있습니다. 태블릿 왼쪽에 보이는 검은 원형 기계는 무선 충전기로 휴대폰을 올려두면 충전이 됩니다. TV는 55에서 65인치 정도 크기로 보이네요. 장이 보이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 미니바이지만 이렇게 이쁜 냉장고를 사용하니 방 전체 퀄리티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와인, 화이트와인잔이 따로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컵도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티브 스미스 티메이커의 페퍼민트와 포트넘 앤 메이슨의 얼그레이와 다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좋은 브랜드의 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일반 네스프레소의 약간 고급 버전인 네스프레소 버츄어머신의 캡슐 4가지가 준비되어 있네요 가장 위에는 술 마시기 좋은 이쁜 잔들과 하드 리커들이 있고 조선 팰리스의 시그니처 진토닉을 만드는 레시피가 적혀 있습니다 반대쪽 사이드 테이블에도 이렇게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서랍 속에는 모든 메리어트 호텔에 있는 몰몬경이 들어있고요 다른 서랍에는 조선호텔의 역사 설명에 대한 책과 럭셔리 컬렉션 호텔 브랜드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조선호텔이 이번 조선 팰리스 호텔로 조선이라는 호텔 브랜드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옷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옷걸이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의 등급을 평가할 때 옷걸이의 개수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구석에는 삼성 에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호텔에 없는 걸 구비해두다 보니 호텔의 퀄리티가 한 단계 더 높아 보이네요 금고, 슈박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두를 안 신고 와서 이용하지 못했지만 구두 닦기 서비스가 무료라고 합니다 슬리퍼가 있고요 슬리퍼는 두꺼운 재질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슬리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호텔의 하이라이트는 화장실이죠 가운데 욕조가 있고 양쪽에 호텔 가운이 걸려 있습니다 두 개의 세면대가 있습니다 바이레도 어메니티가 보이네요 칫솔 쉐이빙 킷 등이 이렇게 정갈하게 박스에 테트리스를 한 것처럼 쌓여 있습니다 칫솔의 퀄리티가 너무 좋지 못해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샤워실은 이렇게 넓게 두 명이 동시에 샤워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플이 오면 너무 좋겠네요. 화장실 아래에는 이렇게 헤어드라이어가 있고요. 브랜드는 다이슨입니다. 이렇게 조선 팰리스 주니어 스위트룸 투어를 마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28층 웰니스 피트니스 클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웰니스 클럽의 입구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동복, 양말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발 대여 서비스는 문의하지 않았지만 웨스틴 조선에서 신발 대여가 가능하니 아마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유추해봅니다. 이곳은 피트니스 내 휴게 공간입니다. 정비하는 곳에는 다이슨 선풍기와 화장품들이 구비되어 있고요. 피트니스를 향해 봅니다. 개인 피 t 룸이고요 운동을 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 이 넓은 피트니스를 저 혼자 1시간 정도 이용했습니다. 피트니스 내 필라테스 룸이 따로 있네요. 운동기구에 앉으면 기구마다 이렇게 스크린이 부착되어 있는데 운동기구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스크린에서 보여줍니다. 기구는 모두 고급 테크노짐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간단한 샤워를 하고 수영장으로 향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 촬영하고 싶었지만 하필 제가 간 날, 다음 날이 한 달에 한번 있는 수영장이 운영하지 않는 날이라 사람이 많은 시간에 촬영할 기회밖에 없었네요. 수영장 인테리어는 매우 고급지고 천장에 거울을 설치해 층고가 높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잘 들어 휴양지에 와 있는 기분을 주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수영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을 마치고 사우나에 가서 씻고 방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저녁 코스인 1914 라운지 엔바로 향합니다. 1914 라운지 엔바는 그랜드 마스터스룸 이상을 이용하는 고객만 이용 가능한데요. 여기서 안내가 몇 번이나 잘못되어 응대가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호텔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처음 입장했을 때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1914 조선과 1914팰리스두 가지 중에서 1914 조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적힌 클래식 칵테일 4종류를 네 하나씩 주문하자 라고 결정하고 서버분에게 우측에 있는 서비스는 어떤 분들이 이용 가능한 것이죠? 라고 물어보자 주니어 스위트룸 이상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니어 스위트룸에 이용 중입니다. 라고 하니 서버분이 잠시 사라진 뒤 돌아오셔서 우측으로 주문 가능하세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분이 조금 좋지 못했는데 그 응대 과정 조금 퉁명스러웠고 제가 한번더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좌측 서비스를 받았을 텐데 죄송하단 말이 한마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니어 스위트룸 이상에게 제공되는 칵테일은 시그니처 칵테일이라서 각각 칵테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서버분이 칵테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픈 초기라 메뉴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신라나 롯데 시그니엘급을 목표로 만들어진 조선 최고급 호텔 라인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교육이 모자라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 예쁜 트레이에 까나페가 나왔습니다. 치즈 등 콜드 푸드의 품질은 매우 좋았습니다. 칵테일이 나왔습니다. 로즈 가든 두 잔과 브레스키즈 한 잔입니다. 더 피오니아 한 잔입니다. 여기서 서빙하시는 분이 브레스키즈를 더 피오니아라고 말하고 가시고 더 피오니아를 브레스키즈라고 말하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제공되는 까나페 외에 샌드위치 한 종류, 파스타 두 종류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매우 리즈너블했습니다. 1914 라운지의 분위기도 좋고 칵테일의 맛. 또 매우 훌륭했습니다. 음식의 맛도 좋았고요. 단지 직원들의 교육이 미숙했지만 아마 이거는 지금쯤 가면 모두 해결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가기 전에 잠시 옆에 델리를 구경합니다. 다음날 일찍 조식을 먹으러 콘스탄스로 향합니다. 자리에서 커피 앤 티를 주문하는 시스템입니다. 조식 메뉴 및 제가 먹은 것들을 보겠습니다. 조식을 먹고 16시까지 채워가며 휴식을 취하고 체크아웃을 진행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만족스러운 투숙이었습니다. 한 직원의 미숙함 때문에 잠시 기분이 좋지 못한 순간이 있었지만 다른 직원분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아직 오픈 초창기이기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교육이 진행되면 신라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드웨어가 뛰어났고 모든 식음료는 뛰어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더 투숙 예정인데 더 좋은 투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비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